So, so to to the express train for s o n Station is now approaching. 도 공항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 열차는 서울역으로 가는 직통 열차입니다. 직통 열차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좌석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This is a non-stop express train bound for Seoul Station. There are only reserved seats on express trains. Please check your seat number. 本次列車直達首爾寨直達列車實行對號入座制請您務 우비 計車票對この列車はソウル駅行の直通列車です。直通列車は座席指定制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、指定されたお座席をご利用ください。